여기는 카인톡 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꾸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카인톡 TV 김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민 SUV 산타페이입니다. 출시일부터 지금까지 s u v 판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연간 판매 10만대 돌파로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최근에 출시한 펠리세이드로 조금은 판매량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승한 차량은 2.0 모델로 4륜구동이며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2 모델도 있어 2.0은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시승해보니 완전 기후였습니다 산타페의 외관은 먼저 출시한 코나의 디자인과 흡사합니다. 주간 주행등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헤드램프와 안개등, 방향 지시등은 밑쪽에 일체형으로 잘 잡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코나를 봤을 땐 디자인이 약간 어색하다 생각했는데 점점 자주 봐서 그런지 이번 산타페는 꽤 매력적으로 느껴졌네요. 주간주행등이 위쪽에 자리잡고 있어서인지 그릴이 더욱 크게 느껴졌고 웅장한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곳곳에 크롬을 사용하여 차의 고급감을 높였네요. 측면은 정통적인 SUV답게 높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19인치 한국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휠 디자인이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스포티하면서도 멋집니다. C필러 쪽의 화살표 모양이 이제는 산타페의 아이덴티티가 된 듯하고 도어 곳곳에 비슷한 모양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산타페를 시승하면서 좋았던 점은 바로 도어였는데요. 열대 묵직하면서도 사이드 스텝 쪽을 문이 감싸고 있어서 긴 코트나 치마를 입어도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은 전면부보다 존재감이 덜하긴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테일램프의 디테일로 살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네시스부터 테일램프에 무늬를 넣기 시작하더니 이번 산타페도 블랙홀 같은 느낌의 디자인을 넣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이 밑쪽에 잘 잡은 건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방향지시등이 밑에 있으면 잘안 보여서 좀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배기구는 더블타입으로 되어 있으며 단순히 원형이 아닌 사다리꼴 모양을 줘서 스포티하면서도 조금 더 신경쓰는 듯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간결한 센터 펜시아와 틸팅이 들어간 고급진 시트가 가장 눈에 띕니다. 현대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조작 버튼을 크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조작감이 정말 좋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변함없이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어 노브 디자인이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실제 운전할 때에도 높이나 그립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풀옵션 차량답게 기어 노브 주변에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4개의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고요. 스타뱅고를 켜고 볼수 있는 버튼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차량답게 다양한 안전장비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반자율주행 모드도 있어서 장거리 운전시나 고속도로 주행시 정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승하는 동안엔저 부분을 테스트를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도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보 등, 차선 이탈 방지 등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2개까지 설정이 가능했으며, 윈도우는 4개 네 모두 프로토로 되어 있습니다. 현기차의 특징답게 공간은 정말 넉넉했으며, 특히 2열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제 키가 170이 훨씬 넘는데, 레그룸은 주먹 2개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였고요, 머리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2열 공간에 두개의 USB 포트와 220V 단자가 있어서 장거리 여행시에도 충전기 갖고 싸울 일은 없겠네요. 트렁크는 SUV답게 상당히 넓었으며 7인승 모델이라서 뒤쪽에도 에어컨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과 송풍구, 컵홀더가 있습니다. 다만 의자를 펼쳤을 때 과연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내부에서 정말 제가 갖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건 바로 파노라마선루프였는데요 정말로 기존에 봤던 파노라마 썬루프랑 비교 안될 만큼 엄청 길게 열리더라고요. 아무래도 7인승이다 보니 뒷좌석 개방감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운전하기에 앞서 스펙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저희가 시승한 차량은 2.0 디젤 모델로 186마력에 41토크였는데요. 시승 내내 힘이 부족하다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가장 놀란 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게 디젤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의 정숙함과 진동을 상당히 잘 잡아서 얼핏 가솔린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고 라 생각될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초반 가속력은 공차 중량 1900km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볍게 잘 치고 나갔습니다. 대기판의 시야성은 햇빛이 비쳐 들어와도 잘 보였고 SUV답게 전방시야는 시원하게 운전하기 편했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사각지대가 없이 큼직하니 좋았으며 후방시야도 전혀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초보 운전자들도 충분히 이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너링도 사륜답게 안전성을 보여주었으며 핸들 담력도 무난해서 여성 운전자들도 충분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100km 가속력은 무난하게 진행되었으며 8단 변속기로 인해서 낮은 RPM을 사용하여 연비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가 약간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실생활 영역에서 위험하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시승하는 동안 평균 연비는 12.3 정도 나왔는데 공인 연비인 13.8보다는 낮게 나오긴 했지만 시내 주행이 80에 고속이 2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준수하네요. 저희가 시승한 모델은 풀옵션 모델로 옵션 포함 4,375만원 차량이었는데요. 금액이 다소 높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들어가 있는 안전장비와 옵션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또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이겠죠? 아무래도 신차다 보니 중고차 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동일 모델 기준으로 3천만원 중후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출시된 지 1년도 안된 차량이 감가가 500에서 800만원 정도 감가되었다면 중고차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승하는 내내 둘다 정말 사고 싶다 라는 말을 1 0번도 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역시 인기 있는 차량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힘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에게 카인톡TV의 최신 영상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저희의 다음 영상은 제네시스의 G70 차량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